가 이천호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원덕역을 걸어서 가면 8분 거리에 있는 대지가 넓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이고요.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면 그 평지에 있고요.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철길에 보이는 게원덕역이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쪽에 논 끝나는 쪽에 있는 게 흑천입니다. 하천은 수량도 넓고, 하천 그 폭이 상당히 넓은 하천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73보시고, 보고 계시고요. 그리고 원동력은 그 앞쪽, 역 앞쪽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근데 넓은데, 그 농림지역이라서 개발은 좀안 되지만, 앞으로도 뭐, 만약에 풀리기만 한다면,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. 지금 보시는 주택이고요. 지금... 외관도 이쁩니다.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쪽 부지가 220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. 권평은 52평인데 주차 박스 포함이라서 지금 실 건물 면적은 39평입니다. 12년에 준공이 난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이고요. 그리고 부지가 넓다 보니까 이 정원도 상당히 넓고요.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,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오고요. 오수관로로 바로 연결이 돼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. 난방은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는 게 원동역이거든요. 지금 원동역에서 이 집을 보입니다. 저쪽에그산 밑에 그 원룸 건물 바로 옆이거든요. 그리고 원덕, 초등학교도 원덕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, 도, 도,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차선에서도 멀지 않아서 도로 차량 이동도 용이하고요. 평지라서 뭐, 눈이나 이런 걱정안 하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 집은 거실 쪽에서 볼 때는 남남 동향이 나오고요. 주 채박스 쪽에서 보는 박에서 보면 북북 서가 나와가고요. 해도 잘 됩니다. 근데 옆에 이제 원룸 건물이 있어가지고 뭐 답답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시야를 가리거나 일 조건을 가리는 거는 없습니다. 이 물건은 저렴하게 나온 아주 금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평지에서 주차박스 쪽을 보고 계십니다. 주차박스는 건축물 대장상 12.7평 이고요. 차량 2대가 주차 가능합니다. 지금 이제 그 주차박스 안에 고자동산이 뭐 높게 끔만들어 놓으셨고요. 주차, 주차박스 출입문으로 해서 그주택길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제이 가시면 그 철제 대문이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박스에서도 집으로 올라갈 수 있고 별도로 요 대문으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보시면 정원도 일단은 면적이 넓고요 그 생긴 것도 그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잘 만들어 놓셨고요 조경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에 이제 진 여름이라서 꽃이 좀 그렇지만 보면은 여기가 안전히 꽃밭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마당 위 가운데 에텃밭도 있고요. 그리고 탕 채인 조망이어서 뭐 시원합니다. 이게 지금 보시는 쪽이 남남 동향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는 220평, 2 2 2 0평이라서 아주 넓습니다. 그리고 그 단단하게 잘 지은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이고요. 가격은 지금 5억 선이면 은 상당히 이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지금 건물 앞쪽으로 비교는 잘 되어있고요. 건물 12년 중독인데 건물 외관도 뭐 신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혼잡을 뭐 때는 안 보입니다.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건물은 일단, 일단은 여기 단층이고요. 그, 방이 3개, 욕실이 2개 있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면적은 39평이고요.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이나 이런 그, 그 여분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요 집은 이제 좀 짐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이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에 벽난로를 시공해 놓으셔가지고 뭐 난방에 도움이 되고 또운치도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. 이 매물은 일단 원동역에서 가까워서 그 교통 편의성이 좋고또 평지에 차량 이동도 편하고요.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쪽에 단단하게 지은 건물이고요. 무엇보다 가격이. 5억 천이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. 실거주를 하셔도 좋고요 뭐 주말주택용으로도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. 지금 이 거실 보시는데 천장이 높아가지고 개방감도 있고 시원합니다. 이 물건은 금방 팔릴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꼭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